오늘은 3월 18일 지금 격리 3일째 되는 날이고요. 아침 식사예요. 남아있던 쓰레기국이랑 밥하기 처쳐서 햇반이랑 이렇게 대충 먹고 약을 먹을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은 열이 안 나고 어제와 달리 두통도 없는 것 같고 어 근데 미열이 조금 있나 싶기도 한데 근데 아프다는 걸 느낌만큼은 아니고 일단 <웃음> 기침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빨리 밥을 먹고 약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인데 약이 딱 오늘까지로 떨어져가지고 전화로 이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이렇게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못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퀵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변에 부탁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을 넣어서 줄래요 어 근데 아마 영원을 다른데로 해서 그런가 정상은 비슷하게 말을 한것 같은데 약이 전혀 좀 다르게 왔네요. 이렇게 마시면 볶음밥이 완성 됐습니다. 오늘 저녁인데 항생제 먹을 때 a 가루안 좋다 해가지고 최대한 자제중이었는데 더이상 자제... 더이상 자제... <웃음> 자제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끌렸습니다 오늘은 4일차 아침식사예요 어제 먹다가 남긴 볶음밥이랑 몇칠째 있는지 모르는 김치찜으로 아침을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오늘 상태는 여전히 <웃음> 기침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거 외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열도 더 이상 잘안 나는 것 같고 일단 아침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몸 상태가 괜찮아져가지고 이번 자가 격리 이제 콘텐츠도 만들고 공부도 할겸 이제 공부를 할려는 이제 좀 하려고 했는데 어 보다시피 에브리센스의 요 위에 있는 이 머리 부분만 남기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점심을 먹으려고 죽을 시켰어요. 이건 아프다 해가지고 주변에서 준 기프티콘으로 이제 배달을 하는데 본죽 앱이나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배달이 가능하거든요 그그 배달로 이제 죽을 시켰는데 안 뜯어지네요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이에요 <웃음> 맛있겠죠? 강의가 밀려가지고 듣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이 파인애플 컵이랑 케이크를 사서 왔어요 제가 케이크 먹고 싶다 했는데 케이크 사오고 <웃음> 사실 과일 먹으면 안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 파인애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왔나봐요 오늘 밀려어든 강의를 듣고 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3월 20일 자아경이 드디어 5일차에 들어왔습니다 어, 이거는 어제 <웃음> 주문한 전복죽을 지금 아침으로 먹으려고 <웃음> 아침으로 먹으려고 데운 상태고요 보다시피 기침이 <웃음>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 물 도라지를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애기, 옴미도 샀습니다 옴미도 열말때 먹으면 안좋은데 제가 열이 없어가지고 기침에 좋다고 해서 옴미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구매를 했습니 그리고 제가 물도 구매를 했는데 코로나 걸리니까 생각보다 물을 좀 많이 먹고 싶더라고요 입도 자주 마르고 약 때문인지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물이 거의 다 떨어져서 이렇게 물도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배즙을 끓일건데 일단 도라지 이정도? 뭐 그래로 못지고 한정정도랑 그리고 대추 세개 넣을 정도 넣을거고 그리고 음미자는 이정도? 만넣어줄거예요 그리고 배한 2부대일? 그 정도만 써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즙이 완성이 됐습니다 중심으로 치킨을 시켰어요 제가 치킨을 원집이 정해져 있는데 교촌 허니순살을 좋아해서 여기 시켰습니다. 오늘 저녁에여 소고기랑 양파 구워 가지고 먹으려고요. 오늘은 3월 21일 월요일이고요. 어, 격리 6일 아닌데 격리네 6일차가 되었습니다. 어, 이거는 어제 먹고 남은 치킨인데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벌써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치킨으로 점심을 뜨고 어느 하루를 이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인데요 좀 많이 단촐하긴 한데 제가 만든 계란말이랑 김치랑 이렇게 먹을 거예요 오늘은 격리 7일째고요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한두 개씩 사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송이 바로 오는 그런 배송이 아니 해가지고 쓸수 없이 네. 대용량으로 네. 진짜 덕분에 챙겨고챙겨놓고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나 있냐면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게 하나 두넷네 하려 지금 이렇열 개나 있어가지고 스0 개나 사게 됐어요. 제가 인스타로 구경하다가. 여기에 판에 이제 떡네모지가 너무 예쁘고, 그리고 재본 링도 다 떨어졌고, 재본 표지도 필요해가지고, 주문을 했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짠.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예쁘죠? 하나를 지금 다 만들었는데, 이게 재질 두꺼운 거다 보니까, 제가 이 펀치기를 사용을 하거든요. 너무 손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직 하나 더 만들어야 돼. 가지고 <목소리도>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겠는데? <웃음> 안녕하세요 다롱입니다 어, 저는 일단 그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7일간의 자가격리를 가지게 되었고 지금 최종으로 이제 자가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어 어제 이제 자가 열두 시가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그 자가 검사 키트를 구매해서 그 검사해본 결과 음성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몸에는 어 바이러스가 조금은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 최대한 조심해서 사,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만한 그런 부분들을 저의 이제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로 어, 아마 백신을 어디까지 맞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일단 어, 최종적으로 맞은 것은 <웃음> 백신 2차까지 맞았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궁금해 하실 부분은 부작용이 안 남았는지 어, 저는 일단 아직 그 코로나가 격리 해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기침이 많아요 어, 이게 부작용 중에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이런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이제 기침이 사라지길 바라며 이제 약도 먹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코로나에 걸리면 무슨 물건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어 일단 코로나에 걸리면 약을 먹는데 그 약이 생각보다 좀 독해요 하루 종일 잠이 올 정도 로 되게 독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입이 계속 마르거든요 그래서 집에 이제 물을 많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처음에 2-3일 정도는 약을 처방해온 약을 먹어도 열이 잘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타이레놀이나 그런 해열제를 먹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구비해 놓고 계시는 게 편합니다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약을 처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서 약을 치료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야 할 시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무슨 증상이 있고 지금 어떠세요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하면 그거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해 주시는데 이제 약국에 이제 대리인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대리 수령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퀵을 불러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생활 지원금을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주니 뭐 유급휴가 유급 그게 있으면 신청을 할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직장을 안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청을 이제 할 예정이고. 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일단 신분증을 들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문자로 받은 그 통지서를 프린트할 필요 없이 일단 폰에 저장해서 가면 됩니다. 그, 그래가지고 그 그거를 이제 담당하시는 분 메일로 보내드리면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장 실물이나 아니면 통장 사본을 이제 파일로 준비해 가면 그것도 같이 뭐 메일로 보내드린다거나 아니면 보여드리면 최종 접수가 완료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활 지원금을 이제 신청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아마 다음 블로그, 블로그에, 다음 브이로그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